5일차 일상의 지성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네,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전세계를 뒤흔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교회는 각종 예배, 집회, 모임을 취소하는 앙봉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도들의 일상은 본의 아니게 교회보다는 이 가정과 이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달리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흩어지는 교회를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삶의 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훈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터가 세상이라는 것을 다루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를 향해서 씨앗에 관한 다양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밭의 가라지 비유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은 흔쾌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이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마태오음 13장 37절에 39절 세번역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밭은 세상이고 어,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즉이 성도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라는 밭인 것입니다 이 밭에 씨를 뿌린 주체가 인자 즉 예수님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성도라는 이 씨를 가라지가 들끓는 그 치열한 세상 한 폭판에 뿌렸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라지가 악한 자의 자녀들이고 25절에서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풀어져 있어도 원수 마귀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자, 이 가라지는 거친 땅이나 밀밭에서 자르는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가라지의 열매는 심한 구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초기에는 그 외형이 독보리인지 밀인지 잘 구별되지 않아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제거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들의 영향력은 우리가 미처 인식도 못한 상황에서 성도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조금씩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빨대를 꽂아 우리 몸에 축적된 모든 에너지를 서서히 뽑아먹는 그러한 악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한 양과 같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대부분을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세상의 속성을 요한에서 2장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에서 craving으로 번역된 이 정욕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향해 끊임없이 뿜어내는 강력한 욕구 A strong desire for something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시각을 자극하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가치를 뽐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향이지요 일종의 허영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세 가지 속성이 병이고 우리는 이 병에 걸린 환자라고 했습니다. 이 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해서 이 세상은 치명적인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증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가라지들은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무서운 숙주들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죄의 바이러스 숙주들이 가득한 세상에 성도라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땅에 씨를 심을 때 우리는 그 씨앗에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잎과 꽃이 피고 그리고 나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성도 즉 좋은 씨를 세상 즉 밭에 뿌린다는 의미는 성도가 영육간에 싹이 트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입고 인내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는 전쟁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온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안식하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성도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이 세상이 아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예배를 살아내도록 성도를 훈련하기보다는 교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동원하기 바빴습니다. 주말마다 목회자 평신도할것 없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힘과 에너지로 세상에 나가서 가라지들과 싸우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희생으로 선한 영향력을 기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쏟아야 하는 데 말입니다. 공예배의 중요성을 폄하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예배, 봉사, 사역 때문에 목회자, 평신도들이 주일 저녁만 되면 탈진되고 맙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어딘가 고장난 채로 달려왔습니다. 이 흐름을 팬데믹이 멈추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와 모임이 막힌 이현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예배를 개발해야 할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지성소가 되도록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예배와 기도 교제에 쏟았던 그러한 관심과 에너지만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삶의 예배와 일상의 기도 그리고 선한 영향력에 동일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원래 예배는 주일만으로 한정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에게는 에덴 동산의 일상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여와 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이 구절에서 경작하며의 히브리어 아바드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또는 보살피다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타락 이전의 일과 예배는 하나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거해야 할 땅은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키가 가득해졌고 죄인인 인간이 하는 일은 고달픈 노동이 되었고 일터는 유익을 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하는 전쟁터로 변질되었습니다. 패잔병인 사단이 가라지를 매수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현장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가 성막과 피흘림의 제사라는 공간 속에 제도화된 예배라면 신약의 예배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간 속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는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는 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지성소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에덴의 예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주일의 우선순위는 계속 될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과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일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말한 것처럼 신약시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지성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매주 교회와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만신창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영적 분열중에 시달리며 두 얼굴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들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라지가 가득한 전쟁같은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노하우를 훈련하고 돕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묵상질문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왔는가 세상에서 해왔는가 가아지가 들끓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